만나기 전에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. 아 진짜 대학생들 필요하지? 지 짜잔! No! God! Please! No! 두리안입니다. 아 오따고 따고, 따고. 와, 제가 지금 중국 주외의 길림대학교라는 곳으로 왔어요. 이 학교 친구들이 제 구독자래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이 두리안을 꺼낸다면 이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거 먹어 본 사람 있어요? 한번 먹어 이 어떻게 먹어? 냄새가 해안 네, 어? <웃음>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과일의 왕이라고 하죠. 두개 안에 준비했는데요. 어본 사람? 어? 한명 밖에 없어요? <웃음> 네. 처음이에요? 네. 네. 냄새는 어때요? 지금 보니까. <웃음> <웃음> 아, 방금 <방문에서> 냄새 일어나봐요. <웃음> <웃음> 네, 네. <웃음>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두리안 맛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이 처음이고 저도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고 저희가 먹고 나서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봉! 내 친구가 한꺼번에 열어줘요. 하 아, 음, 네. 네. 어, 오. 오. 오. 오. 션이 아, 친구 방어 냄새 나. <웃음> 내가 방금 손 깨끗이 씻고 왔거든요. 내가 좀 잘라줄게. <웃음> 나중에 들어오면 금방 군밤이. 아까부터 봐. 그래. 대표에서 한번 먹어 볼게요. <웃음> 아. 아 <웃음> 어, 맛있어. 맛있을 거 같은데요. 오, 맛있어 보여. A few moments later. 이거 한번 하나씩 들고 한번 먹어 봐요. 먹고 <웃음> 아, 있다 자, 다 같이 한번 들어 봐요. 다 같이. 월위에 화이팅 할까요? 우리 중국어를 위하여. <웃음> 아니, 재미없어. 이 생기로운 두리안과 함께 마본을 야아짠음 음 맛있어 맛있어 괜찮은데? 응 음,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아 잠깐 자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유튜브 보면 막 두리안 먹고 엄청나게 음 막오바하고 음 맛없다 막새하기다 똥냄새나서 못 먹겠다 하잖아요 음. 우리가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한번 해봅시다 자 두리안 가서 먹어봤는데 오,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? 한번 손 들어봐요 진짜 아 이걸 도대체 왜 먹나? 이 친구 방금 냄새 나는데 왜먹나 <웃음> 하는 사람 손한번 들어봐요 하나 둘세명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훨씬 많아 난 진짜 어... 이 맛이 날줄꿈에도 몰랐어 <웃음> <웃음>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여기 있다가 나가잖아? 다음 사람들 들어오면 지옥이야 지금 구련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고 친구들이 대부분 다 괜찮다고 해요.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막 역한 그런 모습을 잘볼 수가 없었어요.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. 네,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안녕. 맛있는데? 내가 아까 살때 느낀 게 이게 두리안이 맛있는 두리안이더라고, 좀. 음 처음에 살때 맛없는 두리안 고르잖아? 그럼 그 끝에 너희가 맛없다고 하는 빡빡한 부분이 있지. 그렇게 전체가 다 걸려. 음 그러면 그걸 먹어봤던 애들은 두리안 맛없다는 라 걸로 인식이 돼버려. 음 그리고 계속 냄새만 나. 이 단맛을 못 느낀 채로 냄새만 느껴지니까 영원히 두리안이 맛있는 무먹 근데 이 단맛을 느껴봤던 애들은 다음에 두리안 냄새를 맡잖아. 어, 맛있겠다, 이렇게 느껴져. 나.